네, 차는 내일 네, 관리한다 안녕, 동 t 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성장했고 2022년까지 약 20만 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에 인지도와 주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용수칙을 잘 알고는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3년간 사고 거수가 4배 정도 증가하고 사망자 수도 늘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난 전동 킥보드 운전자 87.4%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사고 원인도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뉴스 보도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시 사고의 원인이 킥보드 운전자에 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전자는 보상받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킥보드 운전자가 다쳤을 경우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누구라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가 있 있수 있는 만큼 그 이유와 문제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튜브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트뷰 영상은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도를 달리다 인도에서 돌아서던 여자 아이와 부딪히고 아이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친 듯한데 킥보드 운전자는 갑자기 뺑소니를 치는데 아이의 부모가 달려가 보지만 잡지를 못한 사고였는데 물론 이 사고는 SNS에 빠르게 영상이 퍼지면서 이틀 만에 킥보드 운전자가 자수를 했다고 하는데 유사한 사고 발생시 엉뚱한 연락처를 주고 뺑소니를 하게 되면 잡기가 어렵고 치료비나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야 다음 영상은 부산의 한교차로에서 승용차가 교 차로에 접어드는 순간 오른쪽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전동 킥보드가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에서 산정한 과실비율이 6대 4로 승용차와 과실비율이 적게 나왔지만 오히려 승용차의 운전자가 킥보드의 운전자의 치료비까지 부담을 해야만 했다고 그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이 돼버린 거지. 보통은 자동차 사고의 경우에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는 정부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0조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가장 먼저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우선 병원 치료를 받은 후에 보장사업 손해배상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보상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 하지만 첫 번째 영상의 전동 킥보드 뺑소니인 경우와 두 번째 영상의 전동 킥보드가 무보험인 경우는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의무보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 및 무보험 자동차 피해 대상이 될수 없고 보상을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동 킥보드 같은 개념 이동장치 즉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고 이와 관련해서는 아직 별도의 법률조차 마련이 되지 않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난 11월 4일 국도교통부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공유피엠 보험 표준안을 13개 공유킥보드 운영사가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마련하기는 했다고 그래. 하지만 보험의 가입 여부는 운영업체나 킥보드 운전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율적 참여보다는 법률에 조속한 재정으로 입법화하고 공유킥보드 이용자나 보험사 그리고 운전자들을 포함 보다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져야 할것 같아. 같아.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곳곳에 세워져 있던 공유 킥보드에는 안전모가 하나씩 걸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사고는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수칙을 지키는 것이 나와 상대방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브요